안녕하세요. 성남의 다견보살입니다. 선생님 네, 오랜만에 계시겠네요. 진짜. 진짜 오래간만이네. 한달 걸렀더니 오래간만이 됐네. <웃음>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그냥 뭐 기도 가, 다니면서. 아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치료도 받고 그리고 또 기도도 갔다 오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 달이 돼버렸네. 크게안 다치죠? 아기 서있는데 박아버렸으니까 내가 많이 다치진 않았고 이제 치료 이제 요번 말까지 이제 받으면 되고 그래서 음. 뭐 그래도 이만하게 다행이죠 <웃음> 요즘에 산, 기도 많이 가시나요? 요즘. 많이 갔다 왔어요 저기 지방으로 갔다 왔어요 음, 강원도 쪽 태백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이번에 비도 많이 오셨는데 아힘드어예비 많이 왔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피해주니까 괜찮더라고아 음. 조금씩 이렇게 왜 쏟아지다가 기도하러 들어가면은 또 멈춰주고 이래니까 그냥 할만하더라고요 <웃음> 멈춰준다니 다행이네. <웃음> 그렇죠. 이상하게 기도를 가면 그렇게 소나기가 쏟아지다가도, 비가 쏟아지다가도 그 기도할 때 잠깐 이렇게 쉬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음. 기도하고 또뭐비 안맞는 데서도 하고 뭐 그런식으로. 음. 네선생 그러면 저희가 사주로 하나 갖고 왔는데 하나 봐주세요. 네.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네. 아, 이분은 작년 올해 힘들었겠다. 노래에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어서 그러니까 잘하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쯤은 쓸데없습니다. 다 힘든 애들에다 도우셔서 아무나 해주시고 내가 다 도와서 이렇게 하지 않게 내가 좋으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조금 이제 올해는 내가 뭔가 이 사람이 3년 전부터 올해까지 내가 인간의 구설도 있지만 내가 뭐 마음먹은 일이 좀 더디가라는 수다 그래. 그래서 어 내가 뭔가 올라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뭐잘 나가다가 좀 멈추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인간의 꽃이 되든지 관를 먹고 살으라는 사주. 누군가 갈키고 살면 좋은 사주인데 이 사주 자체가 1월 달에 이 사람이 그래도 금전이 있는 사주다 그랬어. 금전이 없진 않는 사주. 왜? 관상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어, 어떻게 어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관음 같은 거 있잖아 아니 외국으로 왕래 하든다든지 이렇게 머리는 똑똑한 사람인데 아마 공부가 그렇게 막 있잖아 공무원 뭐 되게 꽉올라가지는 않고 끼가 많은 사주 그래서 사제 돈은 있지만 작년 올해 수에는 돈을 좀 인간의 구설에 돈을 좀 까먹으라는 형국이고 근데 생일달 잘해서 보니까 금전 있는 사주다 그랬어요. 음. 음, 그래서 만인간에 또 그러고 어떻게든 욕심도 많고 샘도 많은 사람. 남자인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여자 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주. 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주춤해서 가라는 형국. 내가 나설라 그러면 머리하고 발이 따로따로 오를 거야 아마. 그래서 뭔가가 날 누군가 도와주려고 내가 운이 많지 않으니까 딱.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차츰차츰 가라는 형국이고 그래도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니까 올 가을부터는 내가 더 좋은 일이 있으라는 형국이고 근데 왜이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끼가 많으면 뭐해? 춤추고 노래 뭐 이런 것도 좋아하라는 사주다 그랬어요. 음, 음. 응. 그러니까 탈도를 돌아다니는 사주, 한진 자리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좀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나한테 지금은 올해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음. 응. 그래도 사주에는 금전은 있어요. 인간의 뭐. 왜그냐면이 뱀띠가 1월달 범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래서 간호을 먹으라는 게 있어. 음. 응. 음. 이분 성격은 어떠세요? 성격은 조금 욕심이 많은 성격이잖아. 약간 셈이 많으니까 자기가 우선 돼야 되는 사주 있잖아. 음.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다혈질도 있어. 음. 성격이. 얘기냐면, 내가 1등이 돼야 되는데, 내가 2등이 3등이 되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것 같은데도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친한 꼴을 보지 않는 사주. 지금 성격이 어떻게 보면 조금 욕심 많은 성격이라 좋은 성격이라고 볼수 없다 그랬어. 그러면 어. 사람 관계는. 사람 관계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한테 오링을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니까 러그 사람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저 사람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거를 하라는 그러니까 밀어주는 스타일이라는 얘기지. 음. 근데 그렇게 뭐 지금은 뭐 자기 자리 잡기 바빠서 누구 밀어주고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어. 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뭐, 뭐 끼가 많은 걸 보여 하여튼간. 어, 끼가 좀 많아서 좀 번접스러울 때도 있고 또 차분한 것도 있고 그런데네 이런 사주는 또 술도 좋아해야 되는 사주거든 술도 많이 먹는 사주거든 원래 <웃음> 고란한 사주인데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 사람 내가 관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지. 어. 근데 술을 좋아하면은 좀 약간 왜냐면, 이 하얀 끼 있는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끼가 많잖아. 이게 술을 안 먹어도 끼가 있단 말이야. 여자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끼가 이 생일달에 보니까 있어. 그런 게.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어. 올해 구설수는 있을까? 올해 구설수가 좀 따르라는 형. 이 사람이 약간 구설수가 간지러운 게 올해 수가 안 좋다고 랬잖아 내가요. 수가 안 좋으면 내가 조금 멈춰가라그랬잖아 멈춰가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이 약간 구설수레 인간의 그런 거. 금전 손해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서 넘어가야 돼요. 어. 금전 손해 같은 거는 작년서부터 아마 좀 들어왔을 거야. 아마. 어. 나한테 손해가 있다. 뭔가 투자했을 때뭐 그런 거있잖아 내가 저걸 투자했는데 딴땐 돈이 돼서 들어오지만 돈이 안 돼서 들어오고 내걸 까먹을 수도 있는 그런 운도 있다는 얘기지. 음. 이성은 어떤 거? 원래는 이성운이 이 사람이 원래는 결혼을 만약에 좀 일찍 했다든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일부종사하기가 쉽지 않은 사주? 조금 음 그런 거 있잖아. 마누라를 만약에 어저 살아도 이혼 안 하면 떨어져 살든지 아니면 바깥에 친구를 두고 살산든지 그런 운도 있는 사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일부종사하기 쉽지 않은 사주로 보는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했다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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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1년이고 2년이고 떨어져있다 다시 만난다든지 그런 사주가 있어. 왜냐면 끼가 많은 사주기 때문에 고지식한 데는 있어 이 사람이. 고지식하기 때문에 뭐또 어떻게 보면 내 거를 많이 챙길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또 내가 약간은 끼가 있으니까 옆에서 안 놔둘 수도 있잖아. 근데 뭐 남자들이 여자들 싫다는 남자가 있겠어? 좋다고 자기 저기 하면.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격 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좀 고지식한 데가 있는 사주. 응. 음, 그래서 내가 이제 공무원 같은 거뭐 나라 밥 같은 거 먹는 그런 사주가 있다고 고지시켰는데 근데 여기 생일에서도 보니까 이게 있어. 끼가 많아. 그래서 뭐춤 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끼가 많다는 얘기지. 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막뭐 그러니까 노는 걸 좋아하는 게이 그러니까 보면에 속아 겉으로 얌전한 것 같은데 속 끼가 많다는 얘기지. 음. 음. 이분 누군지 말씀드리고 네. 그좀더 물어볼게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 배우 지성. 지성 형도 누구야? 괜찮네. 어... 아니, <웃음> 아니야. <웃음> 그한 아직 그분인데, 근 이분이 이번 달 말에 음, 음. 드라마가 하나 나와서 그래 음. 그게 더잘 될까 해서 갖고 왔거든요. 음. 원래는 가을에 잘 돼야 되는 사주거든. 인기가 없지는 않아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든가 을에좀더 나아질 거라는 얘기지 근데 처음부터 딱 나와갖고 이 사람 자체가 얼굴이 뭐 좀받쳐지는게 있지만 운이 오래 그렇게 많지 않아서 또 주변 사람들은 운 많은 사람하고 움직이면 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은어떻게든 올해는 모르겠어 내가 볼땐좀 음, 좀 새로 시작하는 거를 그냥 마음 비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지 이분이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렇지. 전, 전성기가 왔을까요. 원래는 지금 올 가을 내년부터 내년에도 내년에는 괜찮아이 사람이 올 가을부터는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나지는 형국인데 그래도 찬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래. 할머니는. 찬바람. 음, 음, 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야 이 사람이 괜찮다. 만약에 요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만약에 내가 맡았다 그러면 그게 끝나므로서 또 이어질 수는 있다는 얘기지. 이분이 지금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배우 생활을? 할까요? 배우 생활은 어 자체가 좋으니까 자기 몸이 따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할것 같아. 놓치는 않을 것 같아. 욕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내가 자기 승부욕이 강한 사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수 있는 만큼 계속 할수할것 같아 이 사람이. 그 지금 한참 나이잖아 그래도. 안 그래요? 뭐안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걸 생각하면은 나이가 먹은 나이지만 또 몸에 뵌게 있잖아 그거를 따진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진정한 또 그게 나오지 않겠어? 응 왜냐면 사람이 묵으면 묵을수서 연예인들은 묵으면 먹으면서또 새로운 또 그게 나오잖아 또 늦게 튀는 사람은 60 넘어서 튀는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 지나면 올 가을이 되면 내년서부터는또 괜찮은 운이 들어오니까 나쁘진 않지 응. 지금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음. 이 사람 운이 막 좋지 않아서 운이 막 좋을 때는 막 이렇게 올라가든 저렇게 가러가든막저기 하잖아 근데 뭐 인기가 뭐좀 처음에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줄어드는 향구 내가 봤을 땐 그러네 어떤 걸 하는지 모르지만 <웃음> 어떤 드라마를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응. 음. 언제 시작했어요 그게? 이게 아마 다음 달 말에 아니 다음 달 다음 주 수요일. 아, 다음 그것도 주 수요일에 수목 드라마로 해요. 아. 그래서 갖고 왔거든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이 사람 운이 바뀌는 형국이니까 요번 말 정도에 만약에 27일 정도 한다 그러면 요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날 거고 다음 달보다 그 다음 달에 는데 내년이 더다 내가 봤을 때. 이분, 가을이 되면서. 이 분이 연기자로 있어서 제일 좋은 상은 이제 연기 대상이에요. 연기대상도 많이 탔어요. 음, 음. 앞으로도 이분이 그렇게 연기대상도 탈수 있을 까 그런 운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로 따졌을 때 올해가 조금 멈추는 해고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할머니가 이러잖아. 가을부터 또이 사람이 같이 또 다시.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는 3년부터 올 수까지는 좀 약간 더디가라는 형국이었거든. 음. 그지 그래서 보다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드라마 이거 하는 것도 오래간만에 하는 걸로 나는 이렇게 보여. 내가 봤을 때, 난잘 모르지만 이 사람을 내가 봤을 땐 지금 오래간만에 시작하는 거. 왜 그냥 3년 전부터 올 중반까지 계산은 운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음.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가을 것도 괜찮을 거야 또. 이번 앞으로 활동하는데 조심할 점이 있을까요? 조심할 거는 그러니까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안 돼. 자기 주장이 좀 강할 때가 있고 이제 욕심이. 또, 화를 부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이게 뭔가에, 그냥 고지시켜도 뭔가에 꽂히면은, 옆도 안 보는 사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있는 사요 그래서 음. 아마 열정적이라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음. 대상도 많이 받고 그러셨나 보는데, 조금 자기 일에는 되게 열정적인 신부이잖아요. 음. 그랬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음. 앞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3년, 올 중반 가게 제일 고비였을 거예요, 아마. 음. 네.